조선 고구마사 조선 달종 임금 즉위 4년 어전에는 대소신료들이 모여들고 안녕하십니까? 차기 주상 유은고수입니다 하이 <웃음> 미친 새끼 조선 쌈 싸먹고 있구만 어? 야! 네가 무슨 주상이야? <웃음> 나 참가... 아니 내가 주상못할건또뭐 있습니까? 어? 내가 경력이 모자라요, 인격이 모자라요. 어? 어제 그제 많은 분들이 어? 저의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뭐 뭐? 별명? 무슨 별명? 춘장이 아니면 엉덩이 감정? 그런 거 말고요. 어? 제가 워낙 그 사람의 도리를 잘 지켜가지고 어?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묶어서 도리 도리. 얼마나 도리를 잘 지켰으면 도리 도리. 이렇게 지어줬겠어요. <웃음> 도리도리가 그런 도리도리여서 그 대감님 어? 저뿐이 아닙니다. 어? 제 가족들도 어? 이치 이성 이런 거에 아주 밝아요. 어? 그래서 다 이름 끝에 리자가 들어갑니다. 어? 제 아내 줄리 어? 우리 집개 토리 그리고 우리 장모님 피리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저 도리도리까지 해서 리+ 리+ 리자로 끝나는 가족입니다. <웃음> 그주대감님 대출마선 한번 보셨어요? 그 운동 허느라고 못 봤어. 물론 나중에 기사도 안 봤지. 어? 그거 나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 아니 왜 시간 낭비입니까? 어? 윤봉길 기념관에 몰려온 지지자의 그 뜨거운 성원 못 보셨습니까? 인상이네였는데. 그 고소야. 너는 두렵지 않니?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부담감이 말이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공정한 나라, 어?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라고? 공정한 나라? 상식이 있는 나라? 아이 새끼 족하고 있네. 야, 그런 나라를 네가 국민에게 줄리 없다고 봐요. 저저 <웃음> 위정 영감님, 저 홍남근입니다. 그 저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소소하지 않습니까? 아, 홍남근이 우리도 모르는 새 주상이 됐더군. 힘없는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해야 될 돈. 카드회사에다 폭탄 지원할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 카드회사로부터 얼마나 받아쳐먹었나? 아니 다엽태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X같이 했습니까? 카드회사로부터 뭘 받아쳐먹었냐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나랏돈으로 카드회사 포인트를 지원하나? 응? 카드회사 관련 유관기관장에 호조 출신 인사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우리 조정이 척결하려는 관피아 아닌가? 아니 관피아라니요? 무슨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관피아가 아니고 모피아입니다. 모피아.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이름 모피아를 두고 뭐 관피아? 그런 두도 못한 표현을 쓰십니까? 알면은 좀 똑바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남근이. 그래. 네 똥국 따위 새끼야. 다 해쳐먹어. 툭! 나게 대감님. 아무리 그래봐야 주상 전하는 제편입니다. 저와 싸우지 마시고. 제가 주상도 나라를 설득한 데이터와싸우십시오 데이터로 저를 이기세요! 뭐, 뭐, 뭐야 아니 홍남군이 데이터.. 지금 데이터라고 했나? 하.. 날 뭘로 보고.. 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야! 어?! 날 무시하는 거야?!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안 쓰는 줄 알고 있었지 이 새끼야! 아..이런.. 좆같은 경우가.. 흐흐 <웃음>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언성 높이지 마시고 우리 화해합시다! 어차피 이재명이나 추미애 아니면 다음 정부도 저희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실 텐데 자꾸 모피아를 불쾌하게 하시면 아. 아, 아, 아. 모피아가 불쾌해야 한다 내가,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모피아들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마! 모피아들 불쾌하 일하지마! 모피아들 허락받고 이래 아,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줄리인 줄 알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줄리인 줄 알다니 왜 남의 마누라 이름을 부릅니까? 아 어, 그러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줄리가 아니라 도리도리인 줄 알아야 하나? 아이 진짜 낙엽대관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들이블 아이 진짜 아 정말 실망입니다 아, 아니 양념 대군 왜 때리십니까? 뭐? 실망입니다 이것봐 내시! 네 그건 내 유행어야! 아이 정말 개X같은! 그것도 유행어라고! 으, 아이 진짜! 뭐, 뭐야? 개X같다니! 아! 아니 내시 네왜 때려! 아이 제 아픈 구석을 자꾸 건드리니까! 개X같다니! 사람도 없는데! 아이 그러니 울분을 잡지 못하고! 이것봐라! 야! 개X은 네가 먼저 말했잖아! 이 x 봐. 다는 건데. 아이, 자지가 없는데 어깨 씨발. 아이 씨팔